나도 고수가 되고 싶은데. 그럼 어떤 길로 가야 고수가 되는 걸까? 나는 과연 고수가 될수 있는 것일까? 고수가 되면 아무 걱정이 없으련만. 이런 생각. 종종하지. 고수는 말이다. 한마디로 만들어지고 길러지는 거다. 남자는 남자로 길러지고 여자는 여자로 길러지듯이 부자는 부자로 길러지고 서민은 서민의 생각으로 길러지듯이 말이다. 보통 일반의 생각에서 고수의 생각 전환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다. 서민의 생각과 생활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기에 고수의 생각을 접하면 의심부터 하게 되거든.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확인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거든. 주위에 고수 둘만 있어도 확인이 가능한데 일반인들은 하나 만나기 힘드니 어쩌다 하나 만나면 확인 불가능. 한놈 말만 어떻게 믿어? 그래서 별시답지 않게 치부해버리지 근데 말이다. 주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종이 다 똑같다. 쉽게 말해. 각종 장인, 판검사, 변호사, 의사, 별리사, 스포츠 메달 선수, 프로 선수, 선장에서 장군까지도 이들이 어디 쉽게 그 자리에 올랐겠는가? 산전수전, 공중전, 하다못해 땅속. 꿈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한 앞서나간 사람들에게서 거의 다 길러지는 거야 주식 스스로 깨달으면 좋으련만 그런 놈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내가 그럴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나의 길러줄 앞서나간 사람을 만나는 것이 고수가 되는 고속도로를 타는 것이다 장인의 기술 부자 사회의 성공 이 모든 것은 전수 대물림 이라는 두 글자에 많이 녹아있으니 이두 글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잘 생각해보시길 바란다. 개미들의 마음은 한결같다. 꾸준한 수익을 내는 자신만의 비법을 가지는 것. 상승장에서, 하락장에서, 욕심도 많아라. 이 욕심쟁이들, 욕심 없이 어찌 고수되건노? 이해한다. 조금 전 언급했듯이 스스로 깨닫지 못할 바엔 전수와 대물림을 이해해야 한다고. 즉 앞서간 사람에게서 경험과 지식을 내려받아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근데 말이야 전수해줄 놈도 문제지만 전수받을 놈도 기본 자세는 들고 가야 하는 거야 오늘은 하수의 입장을 말해볼게 고수 답답한 거 없다 돈잘 번다 지식 많다 한마디로 별로 구할 게 없다 하수 족도 없다 답답하다 식견도 없다 열정도 없다. 그래도 내가 잘났다. 생각한다. 고수와 하수가 만났다. 두 눈에. 코도 하나. 구멍은 두 개. 입도 하나. 나하고 별반 차이 없네. 동등하다. 평소 행동대로 한다. 처음 본 사람처럼 존대하다가 가끔 말도 짧게. 한마디로 고수는 답답한 게 없다. 하수가 답답할 뿐이지. 고수를 찾아가서 이런 식으로 대접해서는 전수와 대물림은 한낱 책 속에서밖에 볼수 없다. 사소한 것도 악호제가 되는 주식시장에서 하수의 잘못된 행동과 습관을 이해해줄 고수는 많지가 않지. 사소한 것. 안 보는 듯 해도 다 본다. 내 것을 버리고 엎드려 빌 정도의 기본 자세가 돼 있어야 그나마 고수가 거둘 수가 있는 거지. 학습이라는 말 있지. 뭔 말인지 알아? 배울하게 익힐습이지. 배우는 데는 하루면 좋하지만 익히는 데 평생을 해야 한다. 배우는 건 쉽지만 익히는 데는 어렵다는 거야. 습관 습관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사람은 회귀본능이라는 게 있어. 가르쳐주면 배웠다가도 가만 놔두면 그 이전 상태로 돌아오는 거지. 근데 하수들은 습관이 잘안 돼서 하나 가르쳐주면 다시 과거로 회귀하게 되어 있지. 그 회귀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사람이 너희를 가르치는 스승. 즉 고수가 할 일이지. 그 습관들 때까지 가르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하수는 모를 거야. 근데 고수가 답답한 게 없잖아. 즉 고수의 그런 마음을 읽고 덤벼야 한다는 거지. 하수는 배우고 익히는 데까지 짜증내지 말라고. 그런 과정을 이해하고 고수를 찾아야 한다는 거지. 학생도 힘들지만 선생도 힘들어. 근데 가르치다 보면 가르치는 놈이 더 짜증난다. 왜? 답답한 게 없거든. 하수에게 별로 구할 게 없잖아. 넘치고 넘치는 게 하수들인데 굳이 스트레스 받아가며 신경 쓸거 없잖아. 그만큼 고수도 어렵다는 거야. 배우는 하수들만큼 궁합이 안 맞으면 고수도 힘못 쓴다. 하수는 답답한 게 없는, 구할 게 없는 그런 고수의 마음을 읽어라는 거지. 내가 비법 가르쳐 줄게 라고 글 올리면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지 글 하나에 알수 있는 비법이라면 서로의 그 수준 알겠지 가르쳐 주는 너이나 배우는 너이나 똑같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진정한 고수는 계좌는 까도 비법 얘긴 안 하는 거야 배우는 사람이 열정이 없으면 안 된다 시련이 많다는 뜻이야 답답한 것도 하수요 구할 것도 하수다 구걸이 아니다. 오해 마시길. 이 말뜻을 잘 새겨보시고 꼭 이해를 해야 한다. 그래야 더큰 성공으로 갈수 있으니 꼭꼭 꼭 눌러서라도 이해하시길 바란다. 다시금 강조한다. 주식판에서 고수는 답답한 거 없다. 근데 고수가 답답한 거 없는 거는 세상 어느 판다 똑같다. 여기는 기술장인처럼 전수의 의무도 없으니 인간 문화재가 없잖아. 주식인간문화재라는 말 들어봤어? 사실 알고 보면 고수는 많은데 내 주위에 없는 것은 내가 대접을 안하기 때문이라는 건 명심하고 컴트 앞에서 비법을 알려고 하는 날로 드시는 비법만 가지지는 마시길. 그런 비법 쓰레기라는 거알것제 속말과 겉말을 구분할 줄 아는가? 그대들은 속말과 겉말을 구분할 줄 아는가? 떠드는 소리. 내귀 들리는 말이 다 같다고 생각하는 자는 여기선 땡처리된다. 말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라 구분할 줄 알아야 돈 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럼 자가진단을 해보자. 엄마가 나에게 욕지거리한다. 미워서 한다.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구분할 줄 아는 놈이다. 때론 사랑의 표현을 거칠게 할 때도 있다. 엄마 거는 쉽다. 왜냐? 수십 년을 겪어왔으니까. 쉽게 말하면 엄마한텐 고수인 거다. 지나가는 너미 욕지거리한다. 사랑의 표현? 아니다. 상황 봐서 대받아 쳐야 한다. 지나가는 사람의 사랑 표현은 부드러워야 한다. 이제 감이 오시는가? 쉽게 말해서 주변인의 말과 표현 속과 겉을 구분할 줄알 때가 되면 흔들림이 없는 경지에 닿을 수 있습니다. 주식판. 그런 것이 여기 좀 맞나? 신문기사도 못 믿을 판이 이곳이니. 나에게 오는 말과 글, 루머와 팩트를 구분하게 되면 고수됩니다. 구분, 즉 떼돈이니, 열나 공부하시길, 그 정도 되려면 하루아침에는 안 되고, 차트도 마찬가지 속임수가 많으니 속과 겉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동일 패턴 따라가다 우리가 물린 적이 어디 한 번, 두 번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의 속과 겉을 구분할 줄 알게 되면 하늘이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지금 그런 능력이 없으시다면 맹그세요. 시장 욕하지 말고. 수익을 내려면 이두 가지는 꼭 있어야 한다. 수익을 내는데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귓구멍 열려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 귓구멍 닫고 살면 쪽박이 대문으로 들어온다. 명심하거라. 주식은 수익이 제일이다. 경력이 미천해도 고수 옆에 붙어서 계좌가 빨간색이면 이 바닥은 그 놈이 고수인 게야. 글쟁이 10년, 말쟁이 10년이라도 내 계좌 잔고가 파란색이라면 하수인 게야. 주식은 뭐았고 수익이 제일인 게야. 그래서 개미들은 귓구멍을 여는 비법을 배우는 것이 수익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인 게지. 식견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다. 둘째는 깨달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게야. 어떻게 스스로 아님 가르쳐주는 스승이 있던가 그러면 수익 내지 스스로는 책을 보던지 아님 경험으로 생활 속에서 느끼던지 하다 보면 감이 오겠지 아니 오면 이 바닥에서는 글렀으니 딴길 찾아보는 것이 빠른 길입니다. 스승이 있다는 것은 귀를 기울일 줄 안다는 뜻이니 둘째는 낮은 단계의 개념이라고 할수 있겠군. 어찌하던 꾸준한 수익을 내고 싶다면 말이다. 이두 가지가 있어야 오래도록 덜 고생하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두 가지가 없으면 스바, 맹글어야지, 쪽박찰래, 차트도, 거래량도, 보조지표도 중요하지만 주식 경험의 이두 가지보다 더큰 것은 없는 것 같더라.